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는 사업생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A주택을 하나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택이 사업생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B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 그 B주택이 대체 주택의 요건을 다 갖추면 어, 뒤에 샀지만 비과세로 처분을 하고 어, A가 재개발이 된 아니면 재건축이 된그 집에 완공 후에 실거주를 2년 이내에 이제 하러 들어가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하는 그 요건을 충족하면 뒤에 샀던 비를 팔아도 비과세를 해주는 게 대체주택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만약에 사업식 인가 났다 해서 뭐 주택을 하나 샀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업상의 진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날이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혹시 비가세줄 알고 대체주택으로 처분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준일이 바뀌어서 세금폭탄이 나오는 그런 일을 예방을 할수 있겠죠. 그 기준은 중요한 거는 사업시행인가 일을 언제를 보느냐가 관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그러면 최초에 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한번 사업식인가를 받았어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최초에요 사업식인가를 언제 받았냐 했더니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사업식인가를 이때 받았습니다 사기는 그 전에 96년도에 A주택을 샀는데 어, 이렇게 사업식인가를 2007년도에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식인가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B주택을 샀어요 또 4시 후에 그러면 대체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 맞죠?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순조롭게 2008년도에는 이제 이 A주택이 사업식인가에서 진도가 나가면서 2008년도에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났어요. 술술술술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 B주택도 2008년도에 샀고 2008년도에 관처가 나면서 2007년도에 사업식인가 났던 이게 A재개발이 진도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이게 2010년도에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무효가 되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시가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 사시가 나고 나서 2007년도에 사시가 났는데 그 이후에 대체주택으로 B를 샀는데 이 사업 시행 인가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그리고 여기 취소됐으니까 뒤에 것도 다 무효겠죠 절차법이니까 어, 그리고 이제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고시가 떴어요 어,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업시행 인가 났는데 이게 언제 났냐 했더니 2016년도에 사시가 다시 났어요 요요 요 분이 질의한 내용의 요 구역의 진도는요 요때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변경 인가가 아니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다시 받았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2022년도에 a가 완공이 됐어요. 2007년도에 사신았다가 2008년도에 취소되고 취소되고 2016년도에 다시 사신하고 근데 나는 요 사이에 다시 나기 요전에 2008년도에 대체주택을 샀고 그리고 요 집은 2022년도에 완공이 된 거예요. 완공 이러면서 완공대가 입주하면서 이제 b 주택을 팔았겠죠 이분은 본인은 제일 처음 최초 사시난 그날 이후에 대체주택이라 생각하고 계속 거주하다가 비가세로 팔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내가 대체주택을 샀던 그날보다 더 뒤에 다시 사시가 나고 이랬을 때 정말 내가 샀던 살고 있는 이 비주택은 비가세로 처분을 하고 가도 될 대체주택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질문인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거 질이고 굉장히 중요한 답변입니다. 왜냐 이 구역 얘기처럼 오래전에 사업 시행인가났다가 뭐 2008년도에 진짜로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이때 사신한데 많이 있습니다. 뭐 이랬다가 무물도안 일어나다가 PF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그 이후에 변경인가가 된것 같으면 뭐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원원 뿌리가 이때 난 거니까 근데 다 취소돼버리고. 막 비대위에서 딴지를 걸어서 조합 설립인가까지 막 취소 무효로 만들어가 다 취소돼 버리고 완전히 앞에 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사시가 났을 경우에 나는 이거 최초에 난 이거 믿고 집 샀는데 뭐 비과세 안 되냐 뒤에 다시 사시나면 그러면 새로 사신 한 2016년 요 이후에 집을 산 것만 대체 주택이 되느냐 2017년 이후에 사야지만이 대체 주택이 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뒤에 걸로 적용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억울하겠죠. 비과세 되는 줄 알고 억수로 똘똘한 걸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데 과세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뒤에 난그사실그 그 기준위를 본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여기 해놨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에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아까 그 케이스였죠. 2007년도에 난사업시행인가 취소되고 어, 2016년도에 이제 다시 고시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그랬을 때 어, 내가 샀던 2008년도에 샀던 비주택은 대체주택 그거를 혜택을 보느냐 이랬더니 어, 여기는 답이 뭐라고 했냐면요 당초 사업식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의 사업식인가가 고시가 됐죠 이랬을 때 소득령 156조 2호 5 적용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아까 밑에 살펴봤잖아요 살펴볼 때 아까 그대로 놓고 보면 되죠. 살펴봤던 내용이 어. 새로 이 아까 고시된 건 2016년. 지소는 아까 2000 어, 2007년에 처음 했다가 이 사람은 2008년도에 샀고 지소됐다가 요래 다시 고시됐습니다. 2008년도에 산내 집이 대체 주택으로 되나요? 이래든 된다 해 놨죠. 요 요지에 있는 요한 줄만 놓고 보면 답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취소되고 없는 최초의 이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 취소되고 새로 고시됐다면 뒤에 거는 소용이 없네요. 앞에 거 최초의 2007년이 기준일이 된다는 답입니다. 이게 회신 한번 볼까요? 지리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아까 2007년도께 취소되고 2016년으로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도정법의 대체주택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 시행인가 1은 언제냐 이거의 답변 1안는 당초 사업 시행인가 1 이게 되면 적용이 가능할 거고 새로운 사업 시행인가 1 2016년이 되면 이 사람은 대체주택을 2008년도에 샀기 때문에 적용이 안될 거고 그렇죠? 이랬는데 질문의 답은 귀지례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적용된다 이랬으니까 당초 사업시행인가 1이 기준일이라는 거예요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거는 이게 옛날부터 기준이 나와 있었어요 최초의 관리처분계획인가 1이라는 게 근데 요 사업시행인가의 그 기준일은 명확하게 답 받았던 게 이렇게 답을 찾아보면 잘 없었습니다 여기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게 나와 있어서 어, 옛날에 집 사가지고 어, 취소되고 뭐그 뒤에 다시 사업식인가 난 경우에 안 되는 줄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해당이 될것 같습니다. 되는 걸로 여기 문서번호가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131번에 올해 1월 19일에 여기 지류회신에 대한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분은 세금 내야 되는가 하고 또 고민하다가 안된다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을 그런 또 어, 지리자였겠네요 어, 부산에도 이런 해당되는 분들 계시겠죠 오래된 재개발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요거와 또 유사하게 하나를 더 짚어드리자면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뭐 굉장히 오래전에 뭐 2007년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곳들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2007년도에 최초 관리처분인가가 났고 11월 뭐 30일인가에 더 났어요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관처가 이때 났습니다 관처가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2007년도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하면서 전부 이제 뭐 조합은 동호수 그 조합은 변경 신청도 다시 하고 전부 다시 다 했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요 10년 사이에 어 여기에 주택들이 있는 거를 집이라 생각하고 이제 사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계셨어요. 뭐, 한 10년 좀 살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원조합은 정도의 수준이었겠죠. 관리 처분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으니까. 그 뒤에 이제 변경인가를 받아서, 관리 처분 변경인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 처분 변경인가를 받아서 다시 전부 다 이제 변경 신청을 다 했는데, 이때, 요것도 역시 기준일은 2007년, <웃음> 최초의 요 관리 처분 계획인가일 이후에 사셨던 그런 분들은 그냥 정말로 승계조합원인 거예요 승계조합원 근데 이때 사갖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놓으니까 그때 집사가 들고 계신 분들도 그냥 원 관리처분인가 전에 원조합원인 줄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중간에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거나 뭐 변경됐다가 뭐 취소됐다가 변경됐다가 이런 것은 사업식인가 일도 마찬가지지만 관리처분 계획인가 일도 세밀하게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세금 사고 나기 정말 딱 좋거든요 휴가세인 줄 알고 집인 줄 알고 혼란 팔았다가 이런 경우에 이건 바로 입주금 파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는 세금 나옵니다. 그런 거잘 챙겨보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만 퇴근할까 합니다. 내일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